동해시에 가볼만한 곳을 찾으신다 고요 잘 오셨습니다 동해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추암 촛대바위 일원입니다 추암 촛대바위는 추암 관광지 에 있는데요 추암 해수욕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추암 촛대바위를 둘러보고 추암 촛대바위 출렁다리 그리고 추암 조각공원까지 둘러볼 수 있는 곳입니다 추암 촛대바위는 요 애국가의 배경화면에도 나오는 곳일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절경인데요 추암촛대바의 주변에 솟아오른 10여 척의 기암괴석은 동해 바다와 어우러져 서 절경을 연출합니다. 워낙에 아름다운 곳이다 보니까 요 여름에 가면 에메랄드빛 바다와 같이 볼수 있고요. 겨울에 가면 하얀 눈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환상적인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추암촛대바의 뒤편으로 가면 아찔함을 느낄 수 있는 추암촛대바의 출렁다리를 건너서 추암조각공원에서 천천히 산책하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동해시 가볼만한 곳 두번째는 동굴담길입니다. 동굴담길은요, 1941년 개항된 무호항의 역사하고 마을 사람들 삶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간직한 감성 스토리 마을인데요. 동해문화원이 주관한 2010년 어르신 생활문화 전승사업무호등대 담아마을 농굴담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역 어르신과 예술가들이 참여해가지고요,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골목골목 감성적인 벽화를 보면서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눈이 오면 더 아름다워지는 곳이 농굴담길인데요. 저 멀리 동해바다를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이고요 농골담길은 예쁘고 독특한 카페들이 많아서 잠시 쉬었다 가셔도 좋은 곳입니다 농골담길을 가셨으면 묵고등대도 빼놓지 말아야 하는데요 농골담길의 예쁜 풍경을 보면서 골목골목 걸어가다 보면 발걸음이 닿는 곳에 멋진 등대가 하나 서 있을 겁니다 아 그곳이 바로 묵고등대인데요 묵고등대는 특이한 것이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데 1963년 6월 8일에 최초 점등을 한 곳입니다 무코등대는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인기가 높고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절경인 곳이니까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농골담길하고 무코등대를 구경하고 내려오시는 길에 꼭 들러야 할 곳이 있는데요 바로 무코항입니다 동해안 제1의 무역항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동해안의 어업기지로 바뀐 곳입니다 아침 일찍 어선이 입항하는 시기를 잘 맞춰가지고 무코항에 가면 어시장에서 금방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동해시 가볼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묵호항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동해시 가볼만한 곳은 덕치원입니다. 덕치원은 동해시 현지인 맛집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짬뽕이 특히나 유명하고 맛있으니까 동해시에 가시면 현지인 맛집 덕치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연과 어우러져서 멋진 풍경을 볼수 있는 동해시에 가서 즐거운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